로스트아크 로스트 뭐야 까보니 그냥 그런데 너무 상급하게 생각하지마 그래도 우리 스마일게이트가 중국에서 먹은 돈으로 나름 자본을 쏟아부어서 해외 스트리머가 한글까지 배우게 만든 갓겜이라구 로스트아크 다시 보니 선녀같다 여러분 7.8기라는 말을 아시나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말로 계속된 실패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도전을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이 엘리온이라는 게임과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블루홀이 어떤 회사입니까? 그 전설의 엘린을 만들어낸 테라를 제작하고 많이 죽었지만 그래도 전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배틀그라운드를 제작한 회사죠. 이런 게임을 만든 회사가 어느 날 에어라는 게임을 공개하였습니다. 근데 게임은? 처참했죠. 몇 번의 CBT를 거쳐도 아무리 봐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CBT를 거치면 거칠수록 악평은 늘어났었죠. 저는 이 광경을 모두 지켜보고 첫 CBT부터 즐겨왔던 유저로서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해요 2020년 초에 나왔으면 이거 미쳐버려서 2중 3중 아니 4중 과금을 해도 개발비 회수도 안될 것 같은 게임이었습니다. 총체적 난국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릴 정도였죠. 그러다가 2020년 갑자기 게임을 뜯어고 쳤다며 게임의 초창기부터 내세웠던 공중전투를 싹그리 없애버리고 게임 이름까지의 엘리온으로 바꿔버리죠. 이상하게도 저는 여기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었어요. 생각해보세요. 몇 년을 개발하고 기획하고 제작했던 걸싹 버려버린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대단한 게 본인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야 이건 답없다. 처음부터 새로 만들자. 하고 들어간 거죠. 아무튼 그래서 저는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엘리온 테스트를 참여했는데요 진영전, 던전, 클랜전 보스레이드 등 거의 대부분의 컨텐츠를 즐겨보고 서버 6위까지 빡시게 달려보고 나서 느낀 정말 솔직한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채널을 오래 봐오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rpg 게임에서 전투의 재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고로 즐겁게 했던 rpg들도 마영전, 몬스터헌터, 데스니리 가디언즈 같은 게임들이었죠. 그렇게 전투 덕후의 입장에서 말해보자면 엘리온의 전투는 일단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물론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말입니다. 기존의 에어가 가지고 있던 전투는 스킬들이 이상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전투의 호흡도 심각하게 느린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냥 사냥 자체가 하품이 나올 정도로 지루하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스킬들이 논타겟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대부분 스킬들의 캐스팅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이런식의구성에 스킬들의 연관성을 서로 촘촘하게 올려놓다보니 그냥 지루한 순서대로 버튼을 누르는 허접한 전투가 좀더 전투다워지고 콤보를 사용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었습니다 이러다보니 전투 자체의 재미가 상당히 올라갔죠 스킬들도 레벨업을 하거나 파밍을 통해 획득한 스톤을 통해 획득이 가능한 스킬 포인트를 배분하여 자신만의 스킬 트리를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냥 따라가는대로 스킬만 열심히 찍고 올리는 것이 아닌 pvp와 pve 혹은 여러가지 다른 상황에서 어떤 스킬의 구성과 특성이 효율적인지 어떤 스킬끼리 연계가 더 효율적인지 연구하게 만드는 재미를 만들어놓았습니다. 이런걸 의도라도 한듯 초심자들을 위한 프리셋이나 프리셋 저장 기능도 만들어놓은걸 볼수 있었죠. 안그래도 저는 3년전 cbt부터 꾸준히 마법사 계열만을 플레이하였는데 상당히 체감될 정도였죠. 파밍 방식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던전을 진행하면 아이템을 획득하기도 하지만 클리어 시간에 따른 차등 보상과 포인트 아이템을 모아 상위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어 운이 없어도 꾸준히 플레이만 한다면 누구나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고 사냥을 통해 획득 가능한 월드보스의 숨결은 던전에서도 먹기 힘든 상위 보상을 주는 대신에 꽤 높은 수준의 아이템을 드랍하게 만들어 서버에 존재하는 유저들과 자연스럽게 협동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놓았죠 특히 월드보스 이벤트는 철저한 성과제로 딜량에 따른 차등보상을 주어 날먹을 배제한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점이 눈에 확 띄는게 이번 체험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채팅의 반절은 질문이고 반절은 보스 잡자는 이야기였었죠 필드뿐만 아니라 던전에서도 유저들끼리의 협동성을 상당히 요하였는데요 일정 시간마다 열리는 차원 포탈의 던전들은 상당한 보상을 지니고 있는 대신에 꽤 강력한 몬스터들과 보스들이 등장하고 상대 진영의 캐릭터들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리스크를 가지고 전투를 벌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또한 개선된 전투 덕분에 pvp의 재미가 강화되어 필드에서 지나가던 유저 찢어발기는 맛 하나는 톡톡하게 해내주었습니다. 어, 그 예전에 친구 따라 와우 했을 때 더러운 호드 진영 앞에서 은신으로 대기타다가 멱다고 튀던 시절이 생각나더군요. 그밖에 즐겨본 클렌저는 그냥 흔했고 진영전도 뭐 생각보다 평범했습니다. 사람 무기어놓고땅 따먹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땅게임에서도 볼수 있는 거. 애초에 진영 따라 종족이 나눠지는 것도 아니라서 가슴이 웅장해지고 그런 건 없었고요. 자 솔직히 이렇게까지 했으면 얘가 갑자기 왜 이러지? 돈받아 처먹었나?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자 지금부터! 이 게임의 치명적인 단점들과 개선해야 할 점들을 언급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두말할 것도 없이 최적화가 엉망이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 쓰여있는 권장 사양이 라이젠5 1600에 GTX970 1 6 g b 램입니다 근데 일단 제 사양을 말씀드리면 라이젠2 9 5 0 x 2080ti 사이버펑크 2077 에디션의 램이 32거든요 근데 최고 사양으로 플레이하면서 풀프레임을 단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제가 혹시... 하고 사양을중 정도로 내리니까 그제서야 프레임이 원활하게 돌아가더군요. 이게 원래 프레임은 잘 신경 안쓰고 게임하는데 진영전하다가 컴퓨터 터질 뻔해서 놀라가지고 내린 겁니다. 이런데 무슨 깡으로 한 맵에 150명 들어가는 컨텐츠를 만든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타격감이랑 가장 직결되는 사운드 오류도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먼 시리즈 켜고 스트리밍으로 게임하는 것도 아닌데 스킬을 쓰면 피격음이랑타격음이 자꾸 몇초 뒤에 돌아옵니다. 교사한게 이것도 사양을 좀 낮추니까 어느 정도는 해결되더라고요. 소리 이야기가 나와서 한 말인데 전투가 좀 재미있어졌지만 타격감은 여전히 끔찍했습니다. 정신없는 이펙트와 더불어서 말이죠. 그리고 퀘스트와 스토리도 여전히 형편없었습니다. 대체 누가 시킨건지는 몰라도 무조건 카메라만 흔들흔들하면 다이나믹 해보이는지 컷신의 카메라 워킹은 없던 울렁증도 생길 정도였고 말마다 특색이 없고 npc들도 그냥 더미들을 상대하는 것 마냥 대사도 없고 무미건조함 그 자체였습니다 전체적인 그래픽 수준만 봐도 제가 최고 업으로 플레이했는데 그냥 12년 전에 출시한 아이온이 여기 비비는 게 씹가능할 정도로 그래픽 품질은 둘째치고 전체적으로 난잡하다는 느낌이 강하였습니다. 스킬 이펙트는 덤이고요. 총평을 남겨보자면 뭐 나름 전투에 대한 기획 방향은 잘 잡힌 듯합니다. 연구하는 재미도 있고 쓰는 재미도 있고 덕분에 PVP도 할만해졌고 나름 파밍도 괜찮아졌고요. 근데 그 밖에 좀 쓸데없는걸 신경써서 그런진 몰라도 게임이 전체적으로 너무 난잡합니다 이거저것 좋다고 다 때려넣었는데 하나도 안 섞인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특히 하우징은 폐기에도 게임에 이상이 없을 정도로 의미없고 난잡함 그 자체로 유저들에게 숙제만 더해준 컨텐츠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심지어 이건 1차 cbt에서 변한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픽, 최적화, 버그, 사운드 이런 게싹 고쳐진다고 해도 능지 조금만 올리고 고개를 돌려보면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게임이 널리고 널렸을 만큼 이 게임은 발전했음에도 아직까지 별 메리트가 없는 작품이었습니다. 차라리 한번더 결단을 내려서 버릴 건 확실하게 버리고 챙길 건더 강화하면 괜찮아질 것 같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게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딱! 그래도 지금은 할 사람들은 할것 같다 수준까지는 올라왔다는 점에서 박수는 쳐주고 싶네요. 그리고 뭔깡으로 게임을 패키지 판매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날려먹은 개발비 어떻게든 충당하려는 것 같아요. 패키지 사도 인게임은 무분유료하거든요. <웃음> 근데 출시 일이 12월 10일이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